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엽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동하겠습니다 엽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어며 무슨 계획든지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비 참 의인이었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봅니다. 똑같이 우리도 역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욕기를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 저희가, 그, 그, 제가, 저가 이제, 욕기와 시편과 자몽과 전도사 아가서를 이제 리뷰하면서 잠깐 저희가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말씀을 이제 성경 통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그러기를 바라고 또한 제가 주로 여러분하고 이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줄기를 보면 이제 욕의 고난이 나오죠. 욕이 의인인데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사탄한테 욕을 자랑해서 그렇게 됐죠. <웃음> 예, 욕의 고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욥을 이제 안타까워왔던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다과 소발이 욥을 이제 병문안 가서 이제 병문안 갔는데 이제 논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차례 논쟁을 하는 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최종 변론을 합니다. 욥이 할 말이 많았나봐요. 그 다음에 엘리우라는 젊은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이제 그 언급, 말을 하죠. 이 이제 뭐 젊으면 잘못된 것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지적하기는 쉬워도 자기가 지키기는 어렵죠. 자 그리고는 문제 해결은 논쟁으로 된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요배, 이 모든 궁금증들이 다 해결이 됐죠. 그 욥이 회개하고 욥이 축복받은 걸로 이제 그 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될게 지금 욥기가 대부분이 3장부터 이 대부분이 시로 돼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이제 그 히브리어 원그 성경 사본을 보니까 시로 돼 있더라고요 정말이요. 실, 운율을 따라서 저희가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이 옆기는 대략 그 아브라함하고 비슷 아브라함이 살았던 연대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걸 보면은 알레븐 무금이죠. 얘가 요드가 이 발음이 나죠. 바브이의 저만은 홀렘이 지금 홀렘바브에서 오 발음이 나죠. 요브, 요프. 요브죠. 이거 배트가 끝인가 봐요. 그 그부이 발음은 요브, 따로 요브. 요브, 요브. 예, 이게 돌아오다 회개하라는 뜻이 나가 봐요.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는 이쪽으로 있죠. 정상적으로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오타 오메가 베타니까 이오브죠 이오브 이오브, 이오브. 이오브. 이오브. 이오브. 어쨌든 요비 요, 요 요비라고 비슷하게읽혀지네요자 그다음에 기록 연대는 족장 시대에 쓰여져 있고 자 지금 아마 근데 이 쓰여진 게 보면 그 지금 족장 시대 배경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다 추정이 되지만 쓰여진 걸 보면 포로기 이후 시대라고 추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인과응보라는 신명기사관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한 두 번째로 포로 후기 예언서인 스가랴와 말라기와 유사성이 있어요. 다음에 이사야 40장에서 55장과의 평행요소가 존재해서 포로기 후기 시대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욕기는 대부분이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욕기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자,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인내와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신명기 신학과 조금 배치되는 면이 있죠. 인가응보나 권선징악 개념이 강한 신명인기 신학과는 조금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자, 특별히 여기는 고난받는 의인의 삶을 나타내고 있고 이 고난받을 시에 인내가 중요하다는 라 것을 야고보서 5장 11절을 말하고 있는데 모두 야고보서 5장 1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가어딘지도 모르시면 안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신약, 신약에 있죠. 베드로전사 앞에 있죠. 5장 11절을 펴보세요. 성경 버전은 다를 수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한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저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요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일로 여기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나타내면서 요의 인내 요의 인내를 말하고 있죠 요기에서는 권한과 인내와 또한 모든 사람에게 권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약간 이걸 다루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오셔야될게 지금, 이제, 말한 절을, 각 사람이 말한 절을 숫자 단위로 표현해 봤더니, 아주 욕이 자기를 변화하기 위해서 아주 쏟아냈죠, 말을. 욕이 아주 독보적으로 많고, 하나님과 마지막 대화는 하나님이 주로 말하고 욕은 듣기만 한 거죠. 자. 네. 그렇습니다. 욕이 정말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욕기에선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들어갈게요. 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욕기 1장 1절로 5절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욕기랑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로 5절을 저랑 한 절씩 교도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사는, 우수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사람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부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1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 0 0결이요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정도만 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들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돌아가며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통해 공기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미이라 요비의 행위가 항상 이러야 했다라. 그러니까 요비 부자였죠 여러분. 여기서 인정해야 될 게, 부자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하고 선언 받는 사람들이 적지, 많지가 않아요. 욕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죠. 누구죠? 마귀. 자, 마귀가 그 욕을 시기를 했죠. 자. 그래서 1장 6절로 12절을 또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천사들이 와서 여우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우 앞에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선행이 여우 앞에서 이른여이르되여이이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그 안에서 andar고.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나이다. 이호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아야 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이 없느니라. 이에 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예, 예, 예. 어찌하여 예, 예. 어찌 하나님을 주려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루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 보시면 왜 여호비 권한을 받게 돼요? 왜? 대답해 보세요. 뭐 재밌게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이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 예? 내가 누구누구 참의인이구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이 참수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자랑을못 참는 사탄은 항상 이놈들은 뭐라고 뭐 하려고 하죠? 뭐 하려고 해요? 참수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몸에는 그의 목숨에는,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죠.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1장은 다 읽어볼게요. 13절로 22절까지, 욕이 이제 자기 자녀들과 제사를 잃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욕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에 사자와 유배기 와서 이르되, 소들은 바치를 걸고, 마귀들은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들 말할 때,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어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갈대야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므로, 빼앗으며 칼로 종두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또한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와서 이는데 주인의, 주인의 아들 주인의 딸들이 자기들의, 자기들의, 자기들의 맏형 집에서 맞아. 음식을 맞아. 먹고 맞아. 포도집을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맞아.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으로 폐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위이 일어나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으로 나왔사온제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하나하나 여호하시여 거두신이도 여호하시니 시오이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목소리> 이 모든 일에서 욕이 범죄하지가 아니하고 어디서깨 하느님을 엉망하지가 아니하고 욕은 한순간에 모든 걸다 잃어버렸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2장으로 가면 지금 보면 자 이제 그욕제 사탄이 욕에 몸을 치고 친구들이 여욕불 이루하러 오는데 이 부분도 저랑 2장 1절로 끝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우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우 앞에 서니 내가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 자기의 생명을 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영하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추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여기 제 가운데 앉아서 저희 질그런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굽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죽으라 요이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같이 말하니 이 주체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지 내 나쁜 것도 받지 아겠느냐고이 모든 예에의 욕이 자기 입술을 전이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다과 남한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이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들를고이자 밤낮 칠흘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거 보시면 보시면 아이 또 하나님이 또 욥을 또 자랑했네요. <웃음> 그러니까 사단이 열 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제 몸을 치는 것까지 허락을 하셨죠. 목숨은 건들지 말라고 했죠. 다음에 <웃음> 왜또 욥이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을 자랑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웃음> 그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얼마나 욥을 아끼면 밤낮 7일 동안 욥의모습만 보고 가슴 아파했죠. 보통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플로우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도 어떻게 보면 은자 보세요. 재산을 먼저 자기 소유물들을 다 잃었죠. 자녀와 또한 재산을 다 잃고 그 다음에 몸으로 공격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인데, 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말을 안 들을 때도 플로우가 좀 비슷해요. 먼저 재산, 소유물을 먼저 다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가져가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시면 죽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종도. 근데 이것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신명기 사관으로는 욕기를 해석하는 게참 장애가 돼요. 권선지악이나 인과응보 사장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역대기 사관에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마 그 포로기 이후에 쓰여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게더 설득력을 좀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요비 잘 나가다가 드디어 이제, 요비, 자기의 삶을 이제 탄생, 탄식하게 되죠. 자,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을 저주하, 저주하죠. 이제, 요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나았을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는 제가 20절로부터,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런 자는 죽기를 달망하다죽기이 오지 않냐로 땅을 파고 죽음을 구하기를,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 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둘러서서 길을 숨기신 자에게 어찌하여 붙을 주셨는가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알는 소리를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이루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이루기 때문이라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욕이 이제 탄식을 해요 그러자 기다릴 때 친구들이 작업 들어오죠 자, 보시면 이건 좀 표로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여러분이 지금요. 자, 지금 4장부터 31장까지 어떻게 보면 욕과 새친구의 논쟁이에요. 여기에서 빨간, 빨갛게 강빨 표현한 건 욕이 이제 친구들한테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자, 지금 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표를 그리세요. 자, 가로에 1논쟁2논쟁3논쟁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새로에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4절에서 5절에 엘리바스가 말하니까 6절에서 7절 요비 대답을 하죠. 8장에 빌다시 이야기하니까 9장에서 10장까지 요비 대답을 하죠. 11장에 소발이 요비에게 뭐라고 하니까 요비 12장에서 30, 10, 14장까지 대답을 하죠. 인원쟁으로 갑니다. 요비,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요백에 뭐라고 하니까, 16장에서 17장에 요이 반론 제기하고, 18장에 빌다시 뭐라고 하니까, 요이 19장에 뭐라고 합니다. 다음에 20장에 소발이 요을 꾸짖으니까, 21장에 요이 반론 제기하죠. 아니다라고. 자, 삼론쟁은 소발이 없죠. 소발은 이야기 안 하고, 22장에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니까, 요이 23장, 24장, 2장에 걸쳐서 뭐라고 하죠. 반론제기하지 자기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25장에 빌다시 요바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26장이 아니라고 나는 의롭다고 요비 다시 반론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1장까지 요비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았는지 최종적으로 자기의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변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표,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욥과 새친구의 논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져요? 4장에서 30. 31장까지 이어져요. 그 이후에 엘리우가 한마디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꾸짖죠. 욥이 그 회개하고 욥이 친구들을 하고 이제 같이 친구들의 죄사함을 제사를 드려지고욥이 축복받는 걸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여러분이 그려놓으세요. 설명책에 그려놓으세요. 왜 학생 안그려나요 그렸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다 그려놓으셨으면, 자, 여비 말한 건 빨간 걸로 표현을 해놓으세요. 자, 간단히 보면, 첫 번째 논쟁은 4장에서 14장까지인데요. 자, 이리스 엘리바스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이러니까, 욕이 한마디로 육장, 트장에서 보면, 야, 네가내 친구냐? <웃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자,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빌다시, 뭐, 이렇게 내 자녀들 을그 죄에 버려두셨다 하니까, 욕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을 소환하게 되느냐 그 까닭을 내게 알고 하옵소서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발이 이 말을 듣고 허망한 사람이 지각이 없다고 하니까 욕이 뭐라고 해요? 주여 주의 진노로 돌이시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한마디도 안 지고 그 욕이 지금 친구 들한테 대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지각이 없는지 이걸 알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무지했는지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지했는지 오늘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엘리바스 4장을 좀 펴보세요. 4장 7절,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보라 죄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 악을 밥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라니인과운보상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4장 1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를 그대로 믿지 아니 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자, 이렇게 하고 또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져줘야 한다라.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의 주요, 주된 논점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다. 회개라 해 이런 건데 요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답을 하죠. 요비 자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자 6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해볼게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이가 맛이 있겠느냐 7절 읽어주세요 내 마음이, 마음이 이런 것을 날이 만지기도 날이 싫어하나니 떨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8절 제가 읽을게요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변하시길 기뻐하여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라 지금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오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자 그래서 이제 7장으로 이제 가볼게요. 어, 7장 11절로 21절까지 여러분과 한 절씩 견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아니면 고래니까? 어찌 주께서 나를 감시하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리라 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며 선상들을 통해 나를 부르시 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며 주께서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내버려 두소 서 이는 내 날들이 섞고지기 때문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 마음에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어찌하여 아침마다 저를 찾아보시고 순간마다 연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내게서 내게 눈을 돌이,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오 사람을 보존하시는 주여 내가 범제하였어오니 주께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새우사 주를 세우사, 대적하는 관영이 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세우사,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허무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르니 주께서 나를 있어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 어, 이제 요비 지금 지금 굉장히 갈 때까지 갔어요. 지금 굉장히 요비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지금 대들고 있죠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 빌다시 뭐라고 하냐면 사, 8장을 볼게요. 8장 4절 5절을 볼게요.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죽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시게 간구하고또 정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그렇게 하죠. 니,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장 7절로 보겠습니다. 8장 7한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기록이 내 기록이 나중은 심이 창제하리라 기록이 자 이곳은 이곳은요 우리 사업 시작할 때 이걸 많이 쓰죠. 이건 지금 빌다시 빌다시 뭐하는 거예요? 여불 축복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고이 말을 써야 돼요. 이제 다음부터 아셨죠? 이것은 빌다시 네, 네 자녀들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냐. 그내 시작은 미약해서내 나중은 심의하더라. 뭐 하면 회개하면. 이제이 논리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업 시작할 때쓸 말이 아니라 빌다시 욕을 지금 정죄할 때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 말을 해줄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욕이 열 받았죠. 욕이 열 받으니까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하는데, 자, 9장 1절로 4절까지 여러분이 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을그이이하나님어사하나님하아 할지라도 첫번와하지못하라분마음이지로시고 힘이 강하시니 자신을 원하게하여 요비, 갑자기 아까는 하나님을 막, 하나님께 뭐라고 하더니, 이제는 자기 논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불순하죠, 지금.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하죠, 하나님 이러니까. 제가 11절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앞에,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결국 여호분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어 10장 1절로 구절을 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크게 읽으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유 윤을 가지셨나이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의 날들이 어 주에게 내 붓고 조사하시고 내 죄를 찾아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죄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사방으로 내 전체를 빚으셨는데 이는 제 나를 멸시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묵지도 하셨거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지금 보면, 요분 이제 십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를 좀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요비 진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예요. 많이 이제 몸까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그 요비 진 보통 상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하나님께 또 자기 의 노력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높임을 그 하나님을 높였다가 또 하나님께 또 대들죠. 까 내가 고난 받는 까닭을 좀 알게 해 달라고. 자, 그랬더니 <웃음> 소발이 11장에 자, 그 허망한 사람은 지구할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11장 2절, 3절을 읽어 드릴게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나를 부끄러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 깨끗하다 하는구나. 예. 이제 소발도 좀 욕을 정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자, 요비 이제 대답을 하는데 자, 요비 주의 진노를 돌이,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요비 이제 기도를 하는데 13장 13장 펴세요. 20절로 2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겨도가죠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혹 주의 눈을 내게서 멀리 걷으시는 것과 주의 그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아니하시는 오신지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여 없이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 네,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은니까 나로 알고 내 문제와 내 죄를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온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리저리 있는가, 흩날리는 낙엽을 부르시며 시즌 마른 치프라기를 뒤쫓고자 시즌,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또한 내 발을 축소에 주하시오의 모든 행로를 면밀 살피사 내갈리금에 자국을 남기시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은 존먹은 어, 의복같은 이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조앞해서 이끌,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자 요비의 기도가 정말 처절하죠 요비 정말 여기 보면 지금 요비 굉장히 하나님께 지금 반항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5장에서 뭐 15장에서 21장 두 번째 이제 논쟁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논쟁 보면, 자 엘리바스가 아기는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라고 이제 <웃음> 지금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해버리죠. 그, 그러니까 요비 뭐라고 하죠? 하나님, 중재로 원하느라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죠. 야, 이놈들아. 야, 엘리바스야.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 이니라. 그러면서, 17장, 하, 주여, 나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죠. 자, 그러니까, 빌다시 이제, 이제 막 나가네요. 18장. 불의한 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요! 너! 그렇게 하죠. 자, 욕이 19장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석자가 살아계신다 이놈아! 그러니까 소발이 20장에 뭐라고 하죠? 악인의 이김도 즐거움도 잠깐이다 이놈아 욕 그랬더니 자, 21장에 어째야 악인이 생존하고 장소하면 세력이 강하냐? 말도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거 보세요. 자, 그 대략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자, 지금,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15장에서 할, 이 말은 좀안한게당았을것 같은데요? 엘리바스가,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죠? 자, 보면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자, 15장 13절에 보면,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어, 늘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지금 어 이건 지금 환자한테 할 말이 아닌데 지금 엘리바스는 이 생각에서 하는 말 같아요 그랬더니 요비 이제 하나님의 중재를 중재를 청하죠. 1 6장에 16장을 볼게요. 16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한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7장 1절 2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17장 1절 2절 시작. 내 호흡이 거칠어지고 내 날들이 다며 무덤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나이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까 아니 니내 눈이 계속해서 그들의 충동질을 보지 않느냐니까 아니 지금 욥이 이제 소망이 다 끊어졌구나 주여 벗어서 이자들이 나를 내 친구라는 자날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욥도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자 빌다시 빌다신의 결정 결정타를 날리죠. 자. 자, 그러면 자, 18장 18장 1절로 4절을 어,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자그 다음에는 끝에 보면 21절에 보면 참으로 불의한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천수도 이러하니라 해서 아주 빌라기 결정타를 날렸어요. 이때 요비 19장에 보면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을 나를 애호사신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 거에선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밥말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이렇게 이제 요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5절에 25절에 요비, 이사야 5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9장 25절 시작 이는 내가 알기에 내 구속자께서 사랑해시기 때문이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에서 라 아멘 이거 지금 예수님 제님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심판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쵸? 초림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마지막 예수님, 왜 재림하시죠? 악한 자들,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려 오시는 거죠. 오유, 욕이 이걸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선조들은 아마도 초림주 예수님과 재림주 예수님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자, 요, 이걸 또 욕이 이제 인용을 해버리네요. 내가 불의하다고? 너 봐라, 나중에. 계속 자가 오셔가지고 니네들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웃음> 자, 자 29절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영부를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 심판장이 심판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욕도 엄청 친구들을 정제하고 있죠. 아유, 갈 때까지 가네요. 지금. 자, 그랬더니 자, 20장의 소발이 한마디 해주죠. 20장 5절부터 7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세요. 시작. 큰소리는를 읽어 주세요. 그이게지금 아파 죽겠는 사람들 할 말이 아닌데 소발도 열을 받았나 봐요. 소발도 열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대꾸를 하죠. 27장 7절로 구절을 다음 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같이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해 임하지 아니하며 자 그러니까 여기 요번 또 소발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죠. 지금 1대 3으로 붙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저주와 저주를 지금 주고받고 있죠? 욕기 얼마 재밌는지 알겠지? 근데 이걸 뭐로 하죠? 시로 옥조로이죠 마치 이방원과 정몽주가 하여가와 단심가를 주고받듯이 이 사람들이 시로, 욕과 새 친구들이 시로 주고받는, 응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웃음> 자, 세 번째 논제. 자, 엘리바스가 그래서, 야, 욕. 자, 이제 전능자한테 돌아가. 돌아가라. 하니까 욕이 23장, 24장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니까 별로 나랴 하면서, 또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의롭다랴 그러니까 26장에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이렇게 하죠. 끝까지 요번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22장을 좀 볼게요. 22장 23절 20, 22장 22장 21절로 2 3 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임을 받을 것이며 또 장막에서 분리를 멀리하리라. 회개하란 이야기죠. 그랬더니 요비 요비 한마디 하죠. 여러분이 이제 자주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23장 10절을 여러분 큰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그가 나를 달려내신 후에는 내가 승부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 욥이 지금 어때 기쁨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욥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논, 논리를 쭉 보세요. 자 보시면 자, 그앞절르면 내가,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치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 탄식한 다음에, 요비정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달, 나를 단련하시나 내가 성공같지 되어 나올 것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양, 그, 작사, 작곡자가 이걸, 이런 논리를 알고 지었는지 좀 의심은 럽습니다 앞뒤 논리를 모르면, 여러분, 앞뒤 논리를 모르면 이 말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배, 요배 23장 10절 말씀 불수한 말이에요, 사실은. 앞뒤 논리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어떤 예, 그 찬양을 인도하거나 그 찬송을 이렇게 그직계한 은사를 주신 분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도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뒤 딱 대놓고 이것만 보면 너무 좋은 글귀예요. 말씀해요. 그러나 앞뒤 논리를 보면 요비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내가 전국같이 나오지 아니하시니 아니 하니니까 이렇게 데들고 대듬, 있는 거예요. 응? 아셨죠? 줄딱 쳐놓고 그걸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10절로 12절을 우리 같이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자가 부르짖지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 하나님 저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25장에 빌다시 이제 한마디 한 하죠. 25장에 빌다시 뭐라고 해요? 네가 왜 의롭다고 하냐?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하나님을 봐서 사람은 의롭다, 의롭다 할수 없다. 하니까 요비 이제 대답을 하죠. 욕기 26장 1절로 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잘, 참 잘도 좋아주는구나 기력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욕이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참 잘도 한다. 나 아파 죽겠는데 힘도 하나인데참 잘도 위로한다.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끝까지 욕은 이제 자기가 의인이란 것을 버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27장에 27장을 보면,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요비 이제, 그, 자기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하고 있는 거예요. 27장에 보면, 27장 5절을,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장, 5절, 6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내의롭다는을 지금 자기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장에 28장에 여러분 12절로 12절로 25절을 자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장 12절로 25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을 타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총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날도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수 없고 정금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부수의 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합니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주의세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이래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이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 무게를 정하시며 주의 양을 정하시며. 예,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요비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따함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혜와 명철의 이야기를 하고 요비 이제 29절에 자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바라면서 말하죠. 29절 제가 2절로 4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느라. 이렇게 내가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아무 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느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서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이렇게 지난 날을 그리워하죠. 여빈. 여기 그리고 30절에는 이제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30절, 24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는가 빈붕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보룩을 바랐더니 화,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아, 마음이 들도록 고요함이 왔구나. 판단만이 내게,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나는 이리의 형제여 사조의것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며 아 탔구나. 내 수금은 석국이 내 소금 되었고, 내피리는 내국이 되었구나. 아, 이렇게 이제 자기를 탄식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 요비 마지막 변명을 하죠. 마지막 변론을 하죠. 자, 31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여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느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불평을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2장부터 37장 갑자기 엘리우가 등장하죠. 이세 번에 걸친 논쟁을 듣고 있다가 엘리우가 한마디 하는데 자 제가 이 32장 초반부를 좀 읽어 드릴게요. 일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람 족속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라 아들 엘리우가 화, 화를 내니 그가 요백에게 화를 내면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하며 또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정죄함이라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해 위임으로 요백에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왜 화를 내요? 요비? 엘리우가 화를 내면 안되는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죠. 자그 다음에 이제 33장 3 4절 엘리후의 변론인데 여기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33장은 하나님께서는 꿈에 환상을 볼때 말씀하시고 34장에 주님께서 침묵하시던 누가 그를 정죄하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35장에 헛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36장부터 3 0장 엘리우의 마지막 변론에서 공고한 중에 그 얘기를 여신하니 엘리우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사실상 엘리우의 말은 틀린 게 없어요. 자 제가 한 절씩 좀 여러분과 나눌게요. 자 33장 14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장 14절로 18절 하나님을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시이라 그는 사람의 오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34절에 보면 7절로 구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려 욕이 비방하기로 물마신 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께기뻐나 무익하다는구나 29절을 말씀해주세요.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주께서 실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볼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일류에게나 동이나. 35절로 가겠습니다. 35절의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장, 35장, 예, 죄송해요, 35장, 13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니라 요비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 이건 보시면. 이게 지금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에요. 엘리우 논리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6장에 보면 15절을 15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3 6장 15절 시작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확대당할 지음에 그기를열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해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를 하셨은 즉 무릎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일이라 하고 37장 14절 15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37장 14절 15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요비여 이것을 듣고, 듣고 과함이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것들에게 이런 명령하셔서 이런 것들에게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하시는 것을 있을 있을 그대가 아니냐. <웃음> 자 이것은 엘리우가, 엘리우의 논리는 틀린 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 살만 말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자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이것들을 보고 안되게 판단을 하셔서 그런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오시죠 이제 하나님 등장 짜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늘 읽었나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38장 그 38장부터 40장을 이제 저희가 좀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하죠. 여러분이 38장 2장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자가 누구냐. 야, 저 우리 참 그렇습니다. 너무나 말로 지금 욕을 포함한 친구들 죄를 너무 많이 지었죠? 자, 그랬더니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막 하시죠. 4절부터. 자, 내가 창조, 대자연의 신비를 아느냐? 하나님의 탓하는 자여 대답하라! 이야기를 하죠. 지금 보면은 38장부터 39장까지는 창조와 대자연의 비밀을 아는지를 계속 질문을 하세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욕이. 모르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마 욕은 이걸 들으면서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 40장으로 여러분 가봅시다. 40장 1절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요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닿는 자가 전능자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비 이제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보면 4 0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를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우는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을 가운데 요백이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구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겠으니 내가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죠. 대답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질문. <웃음> 40장 8절부터 41장 34절까지. 여러분. 자, 보면 한마디로,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면서 그두 가지 짐승 이야기를 하죠. 누구와 누구 이야기를 하죠? 배모못과 응. 리오야단 이야기를 하죠. 자, 배모못이 어떤 존재냐 봅시다. 아마도 여기가 시편에도 이게 베헤못이 나와있는데 보면 여러분 읽을 수 있죠? 쉐바가 앞에 오면 이 발음을 무조건 해야 돼요. 베, 해, 모트죠. 베헤모트. 따라해보세요. 시작. 베헤모트. 홀렘바구는오 발음 나죠? 베헤모트. 베헤모트. 베헤모 자, 베헤모트이 어떤 존재는볼까요 여러분. 40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15절. 15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배형 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납적 다리는 힘. 옆적다리 힘처럼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뼈지는 새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뜨노른 사냥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숲속에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그로 며면 신의 보들이 그를 감싸는다.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떼고 있을 때 누가 눈이 감을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곳의 코를 깰수 있겠느냐 자 41절에 보면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군으로 그 혀를 메일 수 있겠느냐 혀에다 여러분 좀 줄을 쳐놓으세요 너는 밧줄로그 코를 깰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하면서 쭉 가서 이제 보면 20절로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오시오.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소리 끓는 것 같구나.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그의 입은 불길을 품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돌매에 있으니 그, 그 앞에서 젊은 분들 뿐이구나. 있어야. 여기 20장, 20, 10, 41장 20절로 22절은 여러분이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럼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42장 1절에서 6절에, 욕이 뭐죠, 이제? 욕이 회개를 하죠. 자, 42장 1절로 6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4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여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룬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야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소어드리고 찌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의 줄을 좀 쳐놓으세요. 여러분 욕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회개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욕같이 의로운 사람도 죄를 질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죄를 째거그 고난 가운데 죄를 지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거예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자, 자 요비 이제 두번째에 드디어 요비 이제 회개하나이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를 읽어볼게요. 리죠. 리. 바브 아래에 쉐바오 왔는데 이 이가 단모음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발음하죠. 리브, 야탄. 이렇게 발음하면 되죠. 리브야탄. 리브야탄. 리브야탄. 리브야탄. 리브야탄. 리브야탄. 리브야탄. 리브야탄. 이제 여러분은 배우세 리브야탄이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 누구를 많이 상징하죠? 사탄을 많이 상징하죠? 엽기 41장 19절로 21절 여러분 읽었으니까, 시0편 74번 4절을 좀 펴보세요. 시편시편은엽기 뒤에 있어요. 시편 74편 4절 찾으셨나요? 자, 74편 4절이 자, 보면은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돌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이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죄송합니다. 10편 74편 14절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응설을 주셨으며. 예, 이건 주의 대적을 지금 뜻해요. 자,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7장 1절, 1절을 펴보세요. 이사야가 어디 있나? <웃음> 27장 1절을 펴보세요. 27장 1절 시작 큰소리 읽어줘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뱀 리오야단 곧꿀꿀브람뱀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예. 얘는 악한 자를 지금 상징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9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느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와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 수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큰 용이 내쫓기니 예빔곳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뭘로 꿰, 말로 꾀였겠죠 얘들이 예 그래서 리오야단과 리브야단과 좀 연관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요배의 회복인데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요비, 여러분 제가 42장, 7절로, 어, 16절, 17절까지는 한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베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베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수장 일곱을, 수소 일곱과 수소 일곱을 일곱과 가지고 네 내종 요베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번제를 드리라, 드리라. 내종 요베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것인지, 것인지, 것인지 내가, 내가 너희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는 너희가 나를,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께서 요배 유배 말년에 요배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사천과 낙타유천과 소천결이와 암낙이 천을 두었고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영이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꿈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요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은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백여십 년을 살며 아들과 혼자 사대를 모았고 요비는 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죠. 다 회개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요비 회복이 되는데 소유와 관계와 자손의 복이 회복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소유의 복. 소유회복 관계회복 자손회복 자손회복 이렇게 해서 이제 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